밥좀한 뿌려줄게. 언니 손 주고 제야.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응. 대박입니다. 기분 기능이 산다. 소진이 <웃음> <써진 웃음> 닭발이지.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코치입니다. <유> <웃음> 오늘은 네. 어, 저희가 먹방을 준비했는데요. <웃음> 먹방 좋아해요. <웃음> 먹방 <이제? 웃음> 좋아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입니다. 꽃빈이가 뭘잘 먹는지 모르겠어서 나, 준비해봤는데 회. 뭐 회. 어, 회. 그 삼겹살 삼겹살! 헐 사, 삼겹살 또 닭볶음탕 닭볶음탕 좋아해? 닭볶음탕. 진짜? 닭볶음탕이네 헐 대박. 대박 닭볶음탕이네 대박 주세요 닭볶음탕 <웃음> 내가 말한 세 가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에다가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웃음> <웃음> 아니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진짜? 어. 아 하긴 최하가 있으니까 주문해. 그럼 여기다가 마법의 주문을 마법가루 뿌려줄게 언니 손 줘봐 자 톡톡 착착착 자, 마법의 가루를 비벼서 자, 오늘의 먹방 음식 나와라! 나와라. 자. 음식이 진짜 마법처럼 쩐하고 나타났네요 닭, 오, 닭, 발 <웃음> 닭발 <웃음> 그러니까 닭볶음탕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딱 준비했어요 닭발 이것도 닭발도 여기가 진짜 맛있는데요 한신 닭발 난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닭발 레기 할까? 아 음, 우리 내기 같은 거안 하기로 했잖아 아왜이 <웃음> 내기야 아니 난 아, 언니 그렇구나. 맨날 일어나면은 응. 불닭볶음면으로 하루 를 시작해 어.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언니가 엄청 그렇게 내 취향을 이렇게 딱 알고 아 이렇게 딱 알아서 이 역시 꽃빈이랑 저랑 통화는 응. 게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역시 닭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먹밥 아 이런 거 먹으면 안돼아 이게 닭발만 딱 먹어야지 아, 그럼 이거 치워버려 버려. 버려 있으니까 주, 이리 봐 <웃음> 알으니까 아, 물은 <웃음> 없어. 물? 응. 응. 저희 물좀 주세요. 나 이렇게 물물 물 먹을게요. 난안 먹어도 되는데 언니 먹어야 될거 같아. 아 진짜? 아니요. 챙겨 먹게 먹어야 될 걸. 자 이제 또 봐. 필요 없게 그냥,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요. 자, 그럼 저희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이거 뼈가랑 재미있어, 진괜찮거뼈가재있어아 아. 매운데 뼈는 발라야 될것 같고. 음! 맛있게 매워. 음. 근데 뼈 없는 게 먹기가 편하지 않아? 그럼 재미가 없어 음, 음 음, 맛있다 근데 옛날보다 많이 안 매워진 것 같다 맞아, 옛날보단 덜 매운 것 같은데? <웃음> 밥 아깝 아깝잖아. 응. 밥도 먹어. 아까우니까 먹어. 너좀 먹어. 음 맛있어. 맛있, 맛있게 매워. 그지? 어. 여기에 안 떡볶이 들어도. <웃음> 아까워서. <웃음> 아, 맛있어? 음. 대박이네. <웃음> 제일 맛있어. 와. 맛있다. 아. 피부 미용에 좋아. 음 벌써 너 땀나는 거야, 이게? 코에 땀나. 음. 참, 그거 맵지? 나 하나도 안 매운데. 사탕 같은데? 언니 <웃음> 따라 하는 거야. 아, 매워서? 아니, 안 매운데 언니 따라 하는 거야, 그냥. 아, 혓다가. 나안 따가운데. 언니, 매운 거못 먹네. 매운 것도 못 먹어서 왜 이런 거 나왔어. 안 매운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웃죠 응. 옛날, 옛날보다 안 매운 줄 알았는데, 매워. 진짜 난 지금 혀에 감각이 없네. 혓바닥이 너무 따가워. 코에 땀나. 몇번드이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신이. 아, 근데 이거 맛있게 맵다. 이거 백종원에 하는 거였지? 오늘 백종원씨. 야, 엄마야. 아, 안 매운 척하고 먹어보게 할까? 나 이미 그러고 있는데 오늘 왜 그래. 내가 <웃음> 매운, 매운 거 진짜 난 매운 걸왜 마는지 모르겠어. 근데 히 닭발을 좋아해. 아니 근데 유독 오늘 더 매운 거 같아. 오늘 더 맵게 해온 거 아니에요? 주문할 때? 와. <웃음> 아 근데 스트레스 풀리는 거 같아. 우 아무것도 안보이네 스트레스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 이거 먹으면? 응. <웃음> 음. 언니, 핏줄 쓴거 같아. <웃음> 아, 이게 하나는 버틸 수 있었거든? 응. 근데 맛있어. 아, 맛있게 아, 매운 음. 건데. 자꾸 중속되네. 아. 음. 난 이제 혀의 감각을 잃었어. 언니도 많이... 음, 매운 거못 먹어졌다. 옛날에 진짜 잘 먹었는데 음. 집에 있는 캡사이신 사놓고 살았는데 요즘 매운 거잘안 먹지? 응응응 음, 음, 음. 음. 이게 매운 거잘안 먹으면 오빠가 매운 거를 잘못 먹어 음. 와. 음. 맛있어? 그럼멘트가 어떻게 나오지? 아 이거 맛있지 않나? 음.. 이게 언니 우리가 맨날 먹방할 때 응. 앞에 채팅창에 막 있어가지고 응. 먹으면서 막 읽었잖아 언니 안그랬어? 말을 안나오고 나는... 지금. 좀... <웃음> 바로바로 말해 <웃음> 나는 근데 먹방할 때 사람들이 음. 말 안하고 먹어주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 안하고 먹어? 말 안하고 먹는 경우도 많아 오. 아 이거 이래서 는다 수지 드세요 후. 나 이제 경지를 넘었어 감각이 없지? 어 이제 시작이야 닭발은 근 감각이 없을 때? 응 이제 오. 시작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 응 다음 닭발. <웃음> 우후! 닭발! 이거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거야. 어느 손가락부터 먹어볼까? 언니, 어느 언니. 것을 먹을까요? <웃음> 알아맞춰봅시다. 띵깔레뽕입니다 역시 중간 손가락부터 먹으라고 되어있네요. 중간 손가락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괜찮아? 응. 응. 와, 끝까지 갈수 있겠어? 와. 난 이제 밥안 먹어도 될것 같아. 왜? 마비됐어. 아, <웃음> 그래? 마비됐어. 응. 음. 와, 이거 진짜 매워 운 같아. 왜 그게 매워? 많이 매워 이거? 응콕 소스 찍어서 아 언니 무슨 독하다 이렇게 아니야 마비가 되니까 아까보다 훨씬 안 매운 것 같아 우와 아. 음 쫀쫀해 음. 언니 응? 억지로 먹지 마 빨져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게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이 있을까? 그니까 너 신기하다. 그때는 사실 결혼은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난 내가 이 닭발을 다시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닭발 안 좋아해 원래? 닭발 진짜 좋아하는데. 응. 와 이렇게. 매우 나 결혼 얘기 했지 <웃음> 결혼 나도 이제 먹고 싶다 어, 나나세개 먹으면 초사이언 될것 같은데 <웃음> 너 아직 두개 먹었다 언니 세개 먹었어 왜 세는가? 어 통통하다 음어 너무 통통 나지이 매운 거 먹고 나면 스트레스 풀린 약. 여자들이 그러, 많이 그런 것 같아. 왜 나? 응. 아, 입술 때가. 그치? 아, 양념밥 빨아먹어서 더 맵게. 아, 음. 이몇 인용이야? 4인용? 음. 어? 2명에서 먹는 거야, 2명. 미쳤다, 무섭다. 아, 맞아. 해. 우리 소주 먹어야지.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 아시죠? 음. 소주 주세요! 소주! 그래, 어? 내가 닭발이 잘안 넘어가는 이유가... 그래, 우리끼리 한잔 해, 야 자, 한잔 드릴게요. 자, 자. 건강, 내가 나이 많으니까. 건강하세요. 손, 응. 고마워. 너뭐 마실래? 소주 마실래, 아유. 설화수 마실래? 설화수? 매매아수 마실래. 설화수 <웃음> <웃음> <웃음> 정신이 났나? 그럼 매하수야. 응. 허리 디스크 다나고더 예뻐지게끔. 네. 자. 첫 짠은 원샷. 오케이, 원샷. 짠! <목소리> 음, 안주는 또 먹어줘야 되거든. <목소리> 더 맛있는 거 같아. 이렇게 먹으니까. 응. 이 맛에 소주 먹나? 그런 것 같아. 뭔가 뭔가 안개가더 맛있어졌어. 이걸 먹을 때 이걸 먹어야 될것 같아. 응. 음. 뭔가 기분이 이래서술 먹나 봐요. 너주장이 얼마였대? 세 병? 두 아, 잔. 두 병? 두 잔. 아두 잔. 나는 응. 똑같네. 응. 한잔더 줘봐. <웃음> 한 잔. 나 오늘 취하고 싶어. 너한테 혼나. 나 오늘 흐트러질 거야. 아씨, 오빠, 나 싫어할 것 같은데, 이제. 에이, 어? 언니를 그렇게 술을 먹으냐고 장훈이 한잔해. 나도 먹어야지. 오늘 대리 많다. 불러, 대리. 자. 할머니 운전해. 짠! 짠! 짠. 오! 아, 기분, 기분이 산다. 그게 <웃음> <소진이> 닭발이지. <웃음> 기분이 산다. 음. 근데 자연게 분위기에 그렇게 먹어도 음. 약간 취한다 그래? 응술 음. 냄새에 맞으면 취해 맞아 분위기에 응. 취하고 후. 후. 음. 음. 자아음잘 먹는다 음. 난 가끔 음. 네가 나보다 한 살밖에 안 허리다는 게 되게 충격이야 그럼 몇 살인가? 내가 옛날에 너한테 막, 목고 뭐, 피나, 너는 아직 어리니까. <웃음> <웃음> 내가 몇살 때였지? 29인가 28살 때. 응. 뭐 얘기하다가, 그냥, 편해, 너는 아직 나보다 어리니까, 응. 앞으로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얘가, 언니, 언니가 나랑 한살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언니, 웃음> 내가, 내가 더 많이 어려보요 어어. 어. 음. 사실 한 살은 진짜 음. 그냥 거의 친구급인데 뭔가 그냥. 훨씬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나는. 이게 느끼는 게 똑같다. 나도 언니가 한 살만 하고 있진 않아. 그치? 음. 한 살은 음. 엄마라고 하거든요. 음. 한.. 3, 4살. 나죠? 응. 음. 나한 살밖에 안 어려서 내정신적 지주. 아니야. 넌 되게 어른스러워, 나이비. 하긴 이제 우리 어른 술러칠 나이가 다 됐어 우리 어른이지 이제 맞아 하... 또 온다 또와 <웃음> <웃음> 이게 잊을만하면 오고 한잔 해야 돼아나잔 비었어? 잔 비었어 아 원샷을 한번 어떡해 제 반샷할게 <웃음> 조금씩 마셔야 돼짠 <웃음> 이거 오늘 또 나를 이거 하려고 제가 소주선 사왔어요 근데 소스장 되게 이쁘다.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 진짜 이쁘다. 응. 약간 타원용으로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응. 예쁘네. 아, 맛있다. 좋아, 응. 좋아. 우리가 어. 아직 채널 안 열었잖아, 언니. 응. 근데 첫 영상 올리면 조회수 응. 한몇 나올 것 같아? 예상? <웃음> 예상 있자. 음. 기간은 어느 정도? 음, 한 5일? 5일? 응. 음. 3일 할까? 3일이면 나오나, 거의? 그래도 3일에. 3일에. 나는 음. 2만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만. 아, 그래? 어. 어, 진짜? 음. 아, 진짜? 응. 내가 너무. 몇개 어. 맞나? 만을 한 네. 8천에서 만우면 만? 찮죠 응. 이게 응. 너무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응. 근데 언니 말이, 어, 언니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은한 만으로 기재하자, 만. 만? 응. 만. 응. 일단 만의 목표. 응. 근데 그때 나 방송하면서 응. 언니랑 같이 방송해달라는 말 진짜 많았거든 맞아, 합방해달라고 되게 많지 그래서 음. 음. 그것도 기대돼 와 아.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 <웃음> 윤꽃 채널 오픈한다고 맞아, 나도 아직 말안했 그러면 음. 그냥 오늘도 해야지, 어, 뭐라 생각할까? 까짝 놀리지 않을까? 그럼 어, 놀랄까? 촬영한다고 얘만 얘기했지 응 음. 무슨 촬영인지는 아직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윤대원이랑 채널 하나 만들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 나는 헐 이거. 헐. 헐. 새 채널을 오픈한다고 했는데 응. 야, 언니 얘기했어. 새 채널 오픈한다고? 응. 근데 누구랑 어떤 채널을 한다고 말안했어 아. 그냥 아 새로운.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얘기했지. 음, 나라고는 생각 안 하겠다. 응. 음, 사람도 아 같이 사람도 생각 못할까? 음. 다 오빠랑 한다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 유튜버도 보면 응. 언니가 내 얘기한 게 있고 내가 언니 얘기한 그런 영상은 있는데 이데게 같이 맞아 같이 나온 영상 우리 집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피자 먹고 한거 그래. 맞다. 어, 음, 맛있어. 위험한 사유 언니 집안갈 거야. <웃음> 무서워. 나 혼자 여기 엄청 지저분하게 해서 먹었네. 뭐 괜찮아. 아니 근데 그날 너가 엄청 잘 먹어가지고. 아 근데 맛없는 걸 주면 내가 배부르다고 했는데. 네더 더러워지지 않아. 나도요. 아, 진짜 맵다. 언니 앞으로 한몇개더 먹을 것 같아? 나? 나는 세개더 먹을 수 있어. 너 그만 먹었대왜 이렇게 양념은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거 먹어? 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언니야. 안 매워? 매운데 맛있어. 아, 나밥 먹어야겠다. 맛있 우리 채널 얼마큼할수 있을까? 이 영상을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까? 사실 되게 기대되고 막 잘되면 응. 구독자분들이 응.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올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올려주세요 하겠지? 응응응 응. 그런 거 많았으면 좋겠다 왜요? 응. 시청자분들이 뭔가 보고 싶은 거막 써주시면 응. 우리가 거기 막 하고 있어? 네, 다할수 있습니다. 응, <웃음> 음. 음. 빨간 버섯 달라는 거 빼고 다할수 있을 것 같아. 빨간묻는 거? 응. 음. 그건 안 돼. 채널 닫혀.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사람들이 <웃음> 아니야. 음. 뼈가 끊이없이 나와. 언니 진짜 많이 먹었다. 아니. <웃음>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저희 사실 밥을 먹었거든요. <웃음> 근데, 아, 밥을 먹었는데도. 잘 먹는다. 이거는. 음, 저녁. 이거 저녁이야? 이건 야식. 아, 야식. 오. <웃음> 지 <웃음> 음. 맛있어. <웃음> 콩나물이 잘 먹을 만하네. 아, 여행 가고 싶다. 어, 그래. 아 매워. <웃음> 콩나물도 점점 빨개져가지고. 아 매워. 아, 다음에는 안, 안 매운, 매운 먹방. 거. 안 매운 먹방 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까지 멸지 몰랐어. 막, 이거, 언니, 밥도 볶아먹고 막 그러지 않아? 응! 음, 여기 소스에다가? 그런 거 아닌가? 나 사실 한진포차를 가서 먹어본 딱한 번밖에 없어. 다 사서 먹었지. 사, 사가지고 왔어. 사서 먹는 것까지 합쳐봐도 한 다섯 번도 안 먹어봤어. 아주 옛날 옛날에. 응. 음. 음. 같이 먹어준 사람 있으니까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 같아. 맛있어. 여러분들도 닭발에 요제 짠! 연이가 오늘 날짜 맞구만. 다음에 너가 준비해봐. 알겠어. 메뉴를 고워안 매운 거. 응. 음 이게 근데 진짜 마비됐어 어나난 먹는 거 가려본 적이 없어 불판에다가 소고기 구워먹거나 삼겹살 구워먹어도 맛있어 전기불판 <웃음>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아 대박 <웃음> 소고기만 삼겹살이헐 대박 진짜 맛있겠다 어. 그리고 그치칸 하는 소리가 좋아 이혜 대단하다 진짜 잘 먹는다 매운 거 오랜만에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면 되게 잘 먹는 거야 진짜 매운 거나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아파 근데 아까는 진짜 매웠는데 점점 이게 그냥 아예 마비가 된것 같아 지금은 그냥 어 그냥 닭발 맛 마비가 되나? 아까 처음에 진짜 매웠는데 맛있네요 오랜만에 닭발 되게 닭발에... 맛있게 매워 맞아 오랜만에 닭발에 생수를 마셨더니 기가 막혀요 <웃음> 여러분도 혹시 저희가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서 아 어, 이거 괜찮겠다 하는 거꼭 먹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그렇지, 그렇지 꼭 눌러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신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안녕. 빨리 세팅해 주세요. 세팅해 주세요. 한잔 줘봐. 아, 큰일이네. 음. 똑똑콜 넘어가지 술이 기가 막혀 수호주 CF 들어오겠습니까? 수호주 CF 환영합니다 휴지 없나요? 입술이 매워요 네. 중,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가? 네, 해장 꼭 하시고요 네나 이제 음. 이미 끝났더니 이제 왔어